알아야 합격한다 안녕하세요 위드스피치 이경화 원장 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5분 스피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5분 스피치는 아시다시피 서울시나 경기도 지역에서 한정돼서 진행되는 면접 유형입니다 5분 스피치에서는 관련된 그 공직에서 나오는 정책이라든지 이슈 이런 상황들을 잘 파악해야 5분 스피치를 잘 완성할 수 있고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는 어, 사실 확인이라던지 아니면 꼬리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논리적인 답변 능력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5분 스피치가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5분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코칭해 드리는 예, 공무원면접 학원에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드스피치 학원은 16년간 서울시 공무원면접, 경기도 공무원면접을 진행을 해온 예, 전문성을 갖춘 학원입니다 어, 여러분의 고민, 5분 스피치를 확실하게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준비해서 최종 합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